아, 어, 이번 국가대표전, 아마, 어, 올림픽이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 진짜, 김학범 감독님을 하면서, 이제 박흥서 감독님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민국 대 베트남. 한번 선수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베트남 쪽 아마 김학, 아, 박항서 감독님이 되게 유명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이시고 또 근데 자어 뭐야 왜 콜린벨 마이두...뭐야? 아 여자축구야?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웃음> 야, 이때 참사인데? 아 이거 어 오케이 제가 오늘 여자축구를 처음 보는데 한번 우리나라 대표팀부터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치환님 안녕하세요 야나 오늘 여자축구 중계는 오늘 처음이네? 정말 신기하다 흠야 이거 <웃음> 나 이거 남자축구인줄 알았어 김학범 감독님과 여기 박흥서 감독님이 있어야 되는데 웬? 어 뭐야 오늘 착각 너무 심하겠는데 이거 큰일났네 그와중에 피파랭킹 20이고 우리나라 10승 0무 0패야 와 0승 0무 10패 진짜 역대전적이다 우리 와 우리나라 축구팀이 이랬으면은 아 오케이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골키퍼는 윤영글님과 어 이렇게 있으시고 맨체스터시티 어, WFC, 맨유, 아 맨체스터시티 첼시 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도 있고 어, 정말 아는 축구가 아는 분이 없다 이거, 큰일났다 그래도 이거를 안하기에는 어, 한다고 했고, 이미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오늘은 한번, 네, 여자축구 처음 보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가 지소연, 아, 이분. 오케이. 첼시 FC이시고. 일단은 뭐, 맨체스터 시티 이분과, 그 다음에, 지소연 이분. 어, 첼시. 그 다음에, 웨스트햄 이분. 일단은 그나마 기대주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인가? 저게 그냥 마드리드 일단 그렇게 했고그렇 공격수는 그렇고 공격수, 중미, 수비 까지 이렇게 딱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콜린 벨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오 되게 또 이분들이 또 뛰어나게 잘하셨다고 하네요. 뛰어나게 잘하셨다고. 야 이번에 도 망했다. 나 그냥 대한민국 아 그냥 국가대표 남자 국가대표전이었으면 좀 자신만만하게 우리 아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딱어좀 중계할 수 있었는데 이게 거의 어제꼴 나겠는데. 자그 다음은 이제 마이 둑중어 감독님의. 네 베트남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베트남어다 자 일단은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오후 3시에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가 피파랭킹 2 0인데 피파랭킹이 지금 여자같은 경우는 미국이 1위고 2위 독일 3위 네덜란드 <목소리> 그 다음이 이제 대한민국인데 야 솔직히 남자 축구였더라면은 지금 여기에 독일이나 어? 프랑스 이런데 있고 북한, 중국, 일본은 아마 우리가 이기지 않나 아 남자였으면 지금 아니구나 그래도 중국이 저 뒤편에 있고 벨기에 그렇지 벨기에, 프랑스, 브라질, 잉글랜드 그 다음에, 우르과이엔 또 이제, 소아레드 선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크로아티아, 여기 모드리치가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 은바페, 뭐, 비에이라, 포그바, 등등 이렇게 나왔고, 잉글랜드는 진짜 선수들 많으니까, 그렇고, 브라질 하면 또, 네이마르, 같은 그런 선수. 벨기에는 덕배. 이렇게, 남자 축구는, 이런데, 여자 축구는, 그래도 일단은, 남자 축구보다는, 순위가, 높네요. 그래도 어... 남자축구는 일하는 일이야? 음... 일단 아시안이니까 뭐아 어, 그래서 여자 피파랭킹은 이렇게 되고 지금 시간대가 이제 하려면은 20분 정도 어 남은 것 같은데 20분 동안이나좀 뭔가를 이렇게 배우려고 했는데 어... 배울... 게 아... 어... 그치. 여자는 인지도가 많이 없어. 좀 아쉽지. 오늘, 형이 딱, 어? 그걸 했잖아. 여자, 국가대표 축구, 그거를, 형이, 중계를 했는데, 와, 형 오늘, 충격이 뭔지 알아? 오늘, 제가 또, 이제, 이건 유튜브 용이니까, 오케이. 제가, 진짜 오늘, 여자 축구, 국가 대표 어저께 한다고 하고 공지로 올리고 난 뒤에 오늘 딱 방송 켰는데 키지 않을자 진짜 당황한 게난 당연히 대한민국 때 베트남 했었을 때 진짜 김학범 감독님이랑 저쪽 이제 박항서 아 박항서 감독님이 이렇게 하고 베트남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 대표 그러니까 남자 국가 대표전 이렇게 해서 뜨는 줄 알았어 오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여자 국가 대표전이었던 거지 와 오늘 방송 키고 알아보는데 와 거기서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와 진짜 그래서 오늘 야 이거 클났다 이걸 해야되나 근데 약속은 했고 또 이제 제거 방송을 보면은 또 이제 조회수가 딱이 증명을 해주잖아 사람들이 이만큼 기다린다라는게 지금 현재 조회수가 22회인데 진짜 와나 이거 너무 당황해가지고 진짜로 오늘 아, 너무 자신만만하게, 어, 국가대표전하면 또 이제 내가 선수들에 대해서 좀 아니까, 뭐, 손흥민 선수, 뭐, 황희조 선수, 뭐, 황희찬 선수, 아니면 또, U20, U20 선수들은 또 이제, 또 아는 선수 이렇게 좀 알아가면 되니까, 뭐, 정우영 선수, 뭐, 이강인, 뭐, 등등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와, 여자 축구를 오늘 처음 봤는데, 진짜, 사람들이 안 보는 이유를 알것 같아. 진짜, 사람들이 안본 이유가, 일단,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근데, 진짜 당연히 이겼어요. <웃음> 베트남이랑, 봤는데, 우리나라 잘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남자랑, 여자 축구랑, 이렇게, 차이점이, 제가 봤었을 때, 몸싸움이, 그렇게 안 걸쳐. 그렇게 거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가, 축구, 팀 같은 게, 이제 우리 남자 축구는 그 보면은 뭐 손흥민 토트넘 아니면 뭐 황인조 선수 뭐주축에 프랑스 그 다음에 어 이강인 선수 발렌시아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이제 축구 좀 이렇게 완전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막 되게 남자다 보니까 힘쓰고 그런 게또 재밌잖아 축구 실력으로 근데 여자 축구는 그냥 당연스럽게 아시안에서 이겨버리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지는 대로, 어, 뭐, 진짜 뭐, 한국에서 뛴다 든지 그런 선수들이 꽤 많으니까, 어. 그래서 그차인것 같아. 되게 몸싸움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랑, 그 다음에 좀 실력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런 게더 재밌고, 음. 야,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여자축구를 오늘 근데 처음 봤는데, 진짜, 와, 재밌네요, 확실히. 어